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수많은 ai 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또 시장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다들 어리둥절 하시죠 업데이트 속도는 왜 그리 빠른지 멀미날 지경입니다 채취 pt 를 통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 들을 공부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사실 그런 이유로 어느 날 곰곰이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나한테 차라리 필요한 내 앱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나왔습니다 텍스트로 UI를 생성해주는 AI가 나왔어요 정말 이제는 상상만 하면 되는 걸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독감이 걸려서 한 2주 정도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 독감 조심하세요 굉장히 아픕니다 시작할게요 이 AI 이름은 갈릴레오 AI 입니다 이름도 참 뭔가 분위기에 맞게 신박한 느낌이 들어 있죠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보시면 반려견 산책 앱의 어그 보딩 화면을 생성해도 그랬더니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유저들의 그 자기 네임이나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패스워드를 에디팅할 수 있게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를 세팅해줘 라고 했더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담브라운과 그의 책을 소개하는 책읽기 프로필 페이지를 생성해줘라고 했더니 생성해줬네요. 여기 보시면 수천 가지 뛰어난 디자인에 대해 교육받은 갈릴레오 AI는 자연어 프롬프트를 충실도 높은 디자인으로 전환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밑에 보시면 순식간에 복잡한 UI도 생성해 준다. 당사의 기술은 수천 개의 최고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 확습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UI를 구축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매우 빠르게 그렇죠. UI 만들 때 시간 이제 소모적인 거는 어 이제 맞기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디자인을 돋보이게 어, 비전과 당신의 비전과 스타일에 맞게 신중하게 큐레이팅된 AI 생성 일러스트레이션과 이미지로 디자인을 해보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아직은 베타 버전이고 어, 아마 위 리스트를 그 하시면 아마 대기자열로 들어갈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체, 제, 제, 전체 제품을 뭐 바로 이제 할수 있, 어, 생성을 할수 있다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복잡한 컨텍스트를 어, 이해하고 종단간 제품 사본을 정확하게 채웁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UI 패턴 생성 및 작은 시각적 조정과 같은 지루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더 창의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창의적인 솔루션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암호를 편집할 수 있는 설정 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다 편집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 책을 소개하는 책 읽기 어 페이지인데 저자의 프로필이랑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어, 앱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좀 얘기를 해줬는데 이 기계의 독창적이고 복잡성에 놀랐습니다. 엔지니어링 과제도 충실 어, 과제 충실도 수준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갈릴레오 AI는 어 사용자가 제공하는 프롬프트 기반으로 피그마에서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예요 어 이런 유형의 그 응용 프로그램은 좀더 보편화되고 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시각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도 피그마를 사용해서 사물을 이동하고 글꼴을 변경하고 선과 상자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해요 결국 이러한 디자인은 코드로 변환되어 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유저들의 특성에 맞게 직관적이고 간편한 ui 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배치 그 다음에 폰트 컬러 등등 어, 내 유저들의 특성 내 유저들의 어떤 그 행동 특성에 맞게 저서 디자인을 할수 있다면 더 많은 나와 맞는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정말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저 틀 하나 가져다가 짜집기 하듯 뭐 여기 레이어도 하고 또 빼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었 조금 더 독창적으로 ui 생성이 가능하다면 신박하고 어, 창의적인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사님이 쓰신 책 공학의 시간에서 보면 테크 위에 기존 영역을 올려야 한다고 해요 기존 영역에서 새로운 테크를 올리는 건 여러 가지 비용이 크다는 거죠 저도 이틀만에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매우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어, 우린 천재들의 개발 상품을 똑똑하게 쓰는 똑똑한 유저들이 됩시다 이상 메타자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